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영상에 집중을 안 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구독자나 조회수 나오는 거에 집중을 하시고 영상에 집중하라는 거는 내 컨텐츠가 과연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인지를 잘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내 채널의 영상이 주제가 일관성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 가지 주제를 다양하게 한다고 해서 구독자가 좋아하진 않아요. 시청자 분들은 전문적인 걸 좋아합니다. 일괄적인 주제를 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영상들 채널들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할때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이것 조금 했다가 또 다음에는 먹방 했다가 노래도 불렀다 게임도 했다가 여행도 갔다가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니까 강아지 영상도 보여줬다가 이렇게 하는 게 쉽잖아요 유튜브는 쉬운 것만 찾아가시면 안 돼요 어려워도 전문성으로 공부를 해야죠 한 가지 분야를 탄탄하게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거를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시청자들이 좋아하고 구독자도 늘게 되고 아이 채널에 왔더니 정말 배울 것도 많고 유익하고 재미있고 와... 다음에 영상이 올라오는게 기대가 돼 그러면서 구독을 누르게 되거든요 물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은 내가 진짜로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나는 이걸 잘하고 이거 좋아했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막상 유튜브를 시작하잖아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 시간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그런 시간이 엄청 길었어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의 시스템으로 갖추려고 저도 정말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게임 채널 도 만들어 봤고 노래 채널 음악 채널 도 만들어 봤고 그래서 거기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아 이렇게 했더니 구독자가 한달 만에 천명이 늘고 두달 됐더니 만명이 되고 그런 것도 경험을 해 봤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 유튜브는 장기전 이라는 거죠 정말 그 마라톤 처럼 저 멀리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솔직히 제가 맘만 먹으면은 한달만에 구독자 뭐 만명도 갈수 있고 2만명 그렇게 콘텐츠를 짜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은 유튜브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단타로 보면은 그렇게 한꺼번에 구독자 확늘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튜브를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남들이 좋아하는 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이 과연 남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인지를 잘 따져보라는 거죠. 그걸 만약에 성공한다. 컨텐츠로 성공할 수가 있는데 단타로 보고 핫이슈만 계속 쫓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현타가 옵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처음엔 잘 이끌어 나가다가 나중에는 채널이 영상도 안 올라가고 언제 있었냐는 듯이 없어져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잘못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걸 고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알고는 있어요 머릿속은 알고 있는데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그게 어렵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쉬워 보이지만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이게 정말 쉽고 재밌어 나는 이쪽으로 할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좋아해요 이쪽을 하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아 귀찮아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편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냥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리고 채널 점검을 해드리지만은 결과가 좋게 나오려면은 본인 스스로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채널을 성장하고 싶으시면은 자존감을 높이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을 비교하지 마시고 나를 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즐기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